이번 시간에는 졸업식 초대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 탭을 클릭해 주시고 편집 용지,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주시고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0을 해주시고 머릿말 0, 꼬린말 0을 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쪽 탭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에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굵기를 1mm로 수정해 주시고 색깔은 주황으로 해주겠습니다. 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첫 줄이 비어져 있고 두 번째 줄부터 내용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첫 줄을 비우기 위해서 키보드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면 아래쪽에도 글꼴과 글자 크기가 바뀐 채로 내용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지 않고 나중에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엔터를 두번 쳐서 줄을 바꿔주시고 이 부분은 스페이스바를 두번 눌러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문서 양식인데 공문서는 첫 줄을 시작할 때두 칸을 띄우고 글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방초등학교를 입력하시고 이제 중괄호 두 개가 있고 일 중괄호 두 개가 닫혀 있는데 이거는 메일 머지의 표시입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왼 왼쪽에 보시면 메일 머지라고 있습니다. 메일 머지를 누르시고 메일 머지 표시 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 필드 번호를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해주시면 중 가로 1이 만들어집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글자를 조금 키워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세번 써주시고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8칸이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상단의 입력 탭에서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 문자표 정, 정각기호 일반에서 한글 HNC 문자표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시고 넣기 하시면 됩니다. 공문서에서는 정각기호 일반 한글 H&C n 문자표에서 거의 모든 기호를 쓰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외워두시고 기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넣기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두번 쳐주시고, 탭키를 누르시고, 문자표에서 이미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문자표가 나오죠? 클릭해주시고, 탭키를 눌러주시고, 스페이스바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엔터 두 번, 탭키를 누르시고, 문자표에서,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해 주시고 탭키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로 위치를 맞춥니다. 글자를 다 입력해 주시고 제목을 블럭 씌워서 글꼴에 한만 적어주겠습니다. 한컵 윤체 B를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0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글꼴에서 문만 써주시고 문체부 쓰기 정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를 해주시고 진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범위 씌워주시고 글꼴은 휴만 입력하시고 휴먼 모음 T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5, 기울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울임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기울임을 선택해서 취소해 주겠습니다.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탭에서 그림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최고 작품 집에서 예제 파일 오강을 선택하시고 학교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넣기 그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가 그림 옆에 위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블클릭해서 어울림이나 아니면 글 앞으로 글 뒤로를 하시면 됩니다. 자리 차지를 하면 그림 옆에 글자가 오지를 못합니다. 어울림을 해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초대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저장 위치에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의 박성조 폴더에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D 드라이브의 박성조라는 저장 위치가 나오게 되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초대장으로 해 주겠습니다. 저장 이제 초대장이 저장이 됐는데 이름은 계속해서 바뀔 거고 내용은 그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학생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 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이름 하나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1, 엔터 화면을 조금 확대할까요? 이렇게 학생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1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메일머지에 하나씩 이름이 차례대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 위치는 D드라이브의 박성조 폴더고, 파일의 이름은 초대명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초대명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장에서 다시 도구를 누르셔야 됩니다. 도구. 다시 메일머지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메일머지 만들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메일머지 만들기 창에서 한글 파일이 초대명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선택하시고 파일 선택을 눌러서 내 PC의 D드라이브 박성조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 초대명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 그러면 초대명단에 들어있는 사람 이름이 하나씩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숫자 1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만들기를 프린터로 바로 인쇄할 수도 있고 화면에 보이게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한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한글 파일은 저장하기를 눌러서 박성조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완성초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파일을 누르시고 불러오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D 드라이브에 박성조 폴더에 보면 완성 초대장이 있죠. 더블 클릭하시면 초대 명단에 첫 번째 학생 이름이 송정이었죠 그래서 송정희 학생 부모님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이선정 학생 부모님, 세 번째 장에는 장우영 학생 부모님에서 순서대로 학생의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은 초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림도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었죠. 이름만 따로 적어주고 메일머지를 이용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원하는 부분의 내용만 바꿔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